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어, 오늘도 질문을 두 개를 받은 게 있어서 이 질문 두 개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엮어가지고 한 비디오로 만들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결국에는 라이노 파이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pick first point 라든지 아니면 뭐메시지 같은 게 붙는다든지 뭐 rs get 아 포인트 rs get, 오브젝트 사실 파이썬이 그라스오 안에서 지원되기 이전부터 사실 라이노 자체에서 파이썬을 지원을 했었었는데 거기서 쓰는 이제 api인 거죠 그래서 어, 라이노 도큐먼트 그러니까 라이노 화면에서 뭐 오브젝트를 가져오고 했을 때 주로 썼던지 그런 api죠 여기 지금 질문에 보게 되면은 뭐 파이썬 이그젠프입니다 해가지고 그 질문들이 들어와 있고 커맨드 창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메시지 같은 걸로 뜨는데 이게 그라스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 관계가 있냐 뭐 이런 걸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툴에 가셔가지고 어, 이제 그 파이썬 스크립트 있죠 에디스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창이 하나 열리거든요 예, 이렇게 창이 하나 열립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여기 익숙한 키워드가 있죠 라이노스크립트 신텍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여기 이제 api들이 쭉 나와 있고요 어, 우선은 지금 get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지오메트리에 있을 거예요. 지오메트리에서 로딩이 되고요. 보시면은 뭐 add 포인트, 예, add 포인트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가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서 지금 add 포인트라는 것이 있고 이게 확대되면서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예제가 있다라고 나오고요. 어, 여기서 제가 그 Ctrl+F 눌러가지고 get 고 get 포인트라고 해볼게요. get 포인트 하면게 나오죠. get 포인트 해보자. 멀티플로.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예제가 있어요. 한번 보죠. 예. 이렇게 커피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커피를 하고, c o n t r l V 로 붙여놓고요. 여러분들 타이핑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플레이 버튼, 여기 스타트 디버깅이란 버튼이 있죠.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나오죠. Pick Object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여러 번 이렇게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은 이제 아, 실행이 되는 거죠 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지워보고요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픽 포인트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g 포인트는 이 라이너 도큐먼트 상에서 오브젝트를 가져오기 위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API를 이렇게 보면은 음, 여기 개 포인트 한번 열어가 볼게요. 보면은 여기 메시지라고 있죠. 메시지 있고 뭐 베이스 포인트가 있고 디스턴스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얘를, 얘를 가져와 보자. 얘, 얘를 갖고 와서 이제 Ctrl V 한 다음에 한번 보죠. 지금 여기 보면 Pick First Point 라고 제가 물결머니를 줄게. 요 일부러 물결머니를 세 개, 세개 줄게요. 얘는 한 개만 주죠. 그냥 두 개만 주고.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자 지금 3개짜리 나와죠 물결 문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라스 오프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인풋 아웃풋이 나눠져 있으니까. 어쨌든 클릭하고요. 지금 첫 번째 거 클릭했죠? 두 번째 거 클릭을 하니까 세 번째 거에 대한 포인트가 나와요. 예. 근데 이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랑 두 번째 거리로 연결이 되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클릭을 하게 되면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 포인트는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어, 라이노스크립트 신텍스를 RS로 갖고 왔으니까 이 g 포인트는 라이노스크립트 신텍스 안에 있는 API고요. 얘가 받는 인풋은 첫 번째는 파라메터 이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프린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r e t u r 는 포인트로 받아오고요. 얘가 만약에 v 리 l i d a 다면 있다면 일단 포인트 하나 넣어주고요. 이거는 이제 도큐 c 트에 넣는 그런 명령어인 것 같아요. 어,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가 들어가는데, 이건 옵셔널이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받아내는 거죠. 예. 그 상태에서 마지막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 첫 번째와 두 번째 길이를 재서 이 디스턴스만큼, 디스턴스만큼, 이제 세 번째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함수 안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리딩을 했고요. 어, 플레이를 눌러주고, 첫 번째 버튼, 그 다음에 뭐두 번째, 여기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거리를 첫 번째 두 번째를 가져온 거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네. 이렇게 대화식으로 간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또 응용을 해보죠 자, 지워주고요 여기서 제가 어, 이렇게 포인트가 있을 텐데 제가 기억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포인트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어. 얘를 한번 다 출력을 해볼게요. 그냥 pts라고 할게요. pts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주고요. 제가 어, 여기 여기 세개네개 다섯 개 클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섯 개 클릭하니까 이 다섯 개가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여기 출력이 됐고 여기도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x, y, z 값을 갖고 있는 라이너 포인트의 어떤 클래스로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루프를 두면 되겠죠 루프 일단 여기 다 지워볼게요 딱다 지워주고 그 다음에 for 어, in i 아, p 로 하죠 p p in pts 라고 하게 되면은 프린트에서 p 하게 되면은 가로 열고 닫고요 라 라이노 2.0 때까지는 2.5인가 그때까지는 없어졌는데 이제 어, 명백하게 해줘야 돼요 가로를 예, 펑션이니까 자 플레이 시키게 되면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차, 순차적으로 이, 이, 이제 XYZ가 포지션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우리는 뭘할 거냐면은, 어, RS에서 add point, add point 한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을게요. 그래서 P 넣어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play 눌러, 눌러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른쪽 버튼 클릭하니까 어떻게 됐죠? 포인트가 다 들어왔죠, 다섯 개가. 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또 실행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Done 하면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죠. 이렇게 된 것들은 사실 컨트롤 l z 누르면 언두가 돼요. 네, 언두가 되고 사실 약간 이게 느려. 느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마 드라우 모가 있을 거예요. 뭐 드라우 모가 있을 것 같은데. 화면에 지금 그리는 것 때문에 좀 느려지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가령 이런 거죠. 제가 포인트를 막 찍었어. 막 찍고 여러 가지 타스크가 있다고 친다면 자 제가 오른쪽 버튼 클릭할게요. 이게 아마 포인트가 생기는 게 눈에 보일 거야. 다다다락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게 화면에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을 그려라 안 그려라 하는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어, 어, 좀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이 파이썬 같은 코드는 이 코드는 결국에는 어, 라이노 에디터 파이썬 에디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파이썬이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그래서 지금 질문자께서는 요것들은 특별히 이, 이런 도큐멘트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라스오퍼에서 하면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라기보다는 좀 다른 거지 컨텍스트가 다르니까 제가 이걸 그라스오퍼에 가져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카피를 하고요 컨트롤 C로 카피하고 살짝 창 닫아주고요. 글라스 소프을 열게요. 자, 글라스 소프 열었고요. 여기 포인트 지워주고요. 그다음 에 제가 더블 클릭해서 파이썬 해가지고 파이썬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줄게요. 더블 클릭해서 확대했고요. 다 지워주고 제가 컨트롤 D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사했습니다. 를 그리고 제가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자, 제가 플레이를 시키는 순간 어떻게 됐죠? 여기 상단에 뭐가 떴죠? 이이 그러니까 이 API가 그걸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해서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예, 네, 아, 창이 갑자기 확대가 돼가지고 다시 좀 줄였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얘는 이 컨텍스트에서 포인트를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라인업 도큐멘트 이 장면 도큐멘트에다가 어, 포인트를 더하는 걸로 알수 알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그라스업 회서하니까안 되죠. 지금 또 에러가 났네요. 자 더블클릭 해가지고 제가 슬래시 두번 해서 패널로 가져와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뭐 이투에이션 에러가 났다 이렇게 하는데 자, OK 버튼 눌러주고요. 네, 문제 없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컴포넌트가 실행이 될 때마다 이게 지금 실행이 돼. 그래서 계속 물어봐, 나한테. 그래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찍어주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뭐 RS가 없다고 뜨는데 자, 또 에러를 한번 확인해보러 갑시다. 예또 네, 실행하니까 또 이게 해결이 되고 이러네요. 오케이.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사실 이 API를 제가 제거를 하고요. 테스트 해보면, 은 예. 그리고 이 API도 제가 제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테스트를 하면, 그래서 얘가 printp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직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ESC키로 제가 캔슬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라스포퍼 도큐멘트를 클릭한 다음에 제가 f 5 눌러서,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은 솔루션, 어, 컴퓨트 다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보죠.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PTS가 없다고 에러가 나는 거니까 사실 그라스퍼 같은 프락티스에서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이제 PTS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PTS를 예.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를 만들어줘서 이제 이거를 포인트를 가져오죠. 뭘로? 포인트로 예.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멀티플 포인트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포터 클릭한 다음에 리스트로 바꿔줘야겠죠. 리스트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에러가 없이 이렇게 뜨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그라스퍼 다운 어, 그라스퍼 안에 있는 파이썬 다운 이제 프락티스죠. 어쨌든 어, 일단은 저는 코멘트 아웃을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다시 해보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그 그라스워퍼에 안 더해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최대한 한번 간단하게 끌어가 봅시다. 지금 제가 이 테스트를 누르는 순간 바로 물어봐. 이것 때문에 바로 물어보겠죠.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니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를 리스트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pts.out이라고 할까요? out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매번 더해질 때마다 담는 거지. 이렇게 pts에서 받아오고 pts.out에다가 append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안돼자 이거를 이 A라는 거에 반드시 빼내야겠죠 그래야지 이그라 c 포 도큐멘트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테스트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액티비티 됐고요 어, 하나 둘셋넷 다섯 개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니까 어,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제가 얘를 클릭하게 되면 다섯 개가 나왔죠 왜냐면 우리는 A로 빼줬잖아 포인트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테스트 눌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했는데 지금 여전히 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그라스 c u 도큐먼트에더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를 커멘트 하고 해주면 된다. 다시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이 지금 커맨드 라인 사실 이그라스퍼에 있는 파이썬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그라스퍼 안에 파이썬 이식을 한 거고 원래는 파이썬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언어고요 그 언어를 처음에 라이노에 인베드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에디터로 썼다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활용되는 API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요런 특별한 API들 라이노 도큐멘트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라스퍼 안에서 쓰려고 하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그 기존에는 레가시 코드들이, 어, 그라스포 환경에 대한, 이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가장 쉬운 그 라이너 스크립트 신텍스고, 더블 클릭을 하세요. 하시면은, 이렇게, 어, 여기, 도큐멘트로 들어가니까, 여기 가셔서, 뭐, 이그젬플도다 있죠. 뭐 라인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라인 크로지스트 포인트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그젬플다 있으니까, 이런 거 갖고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라이노 그라스호퍼에 있는 파이썬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 라이노 파이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저희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결국 이분께서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장면상에는 있 아크 부분만 선택을 해가지고 그 아크 부분에그 반지름을 기입을 하고 싶다. 아주 간단한 오토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쭤 보셔가지고 어,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을 어,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간단히 비디오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전에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여기 가시 가보시면은 그 파이썬 스크립트 어,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에딧 들어갈게요. 그 질문자께서 주신 파일을 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쭉 확대를 해보면은 아까 이 사진에서 주신 거랑 이제 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한번 보죠 이거 리딩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우선은 라이너 스크립트 하게 되면 rs 로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 rs 라이브러리라는 거 안에 이제 답 해서 함수를 트리거 하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바이 타입 해서 4 4가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1인 것도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들어가 봐야지 알아요, 우리가. 네, API를 봐야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얘가 어떤 그 리턴 밸류가 있고요. 리턴 밸류가 밸리데이트 하다면 지금 이건 루프인데, 그래서 지금 이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 안에 루프를 돌면서 이 오브제를 받아온 다음에 이 오브제가 어 만약에 아크가 맞다면 뭐 리턴을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셀렉트가 들어왔다고 친다면 뭐가 있다고 친다면 이 셀렉 선택된 오브젝트 들을 선택을 해서 어뭐 커맨드에다가 딥레듀스를 지로를 쳐라 뭐 이렇게 한번 실행시켜 을 보죠. 예,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에러가 바로 뜨네요 그래서 지금 커맨드 라인 이거 같은게 사실 라인너의 커맨드를 직접 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것만 따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뉴 해서 우리가 커맨드 여기다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뭐 NJNJ라는 걸 0012라는 걸뭐 이름이고 페라메터가 들어가겠죠? 실행을 시키게 되면 아마 얘가 이렇게 뜰 거야 여기 이게. 이게 보면은 되나요 이게? 이제 예전에 공부했을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네. 명령어라는 게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게 리딩이 잘안 됐어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그 지오메트리 중에서 아크만 찾아서 할 거다 라고 이제 해가지고 일단은 이 도큐멘트 제가 찾아봤죠. 자, Ctrl C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Ctrl s 누른 다음에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바이 타입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 드디어 나왔네요. 4 번이라고 하는 거는 커브가 이제 선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셀렉트를 시킬 거냐, 스테이트는 0이나 스테이트가 뭐야? 아까 스테이트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블리언 타입으로 들어오고요. True, False로. 그래서 오브젝트 의 스테이트. 뭐, 이게, 아, 뭐, 락이, 아, 노멀이냐, 락이 걸렸냐, 히든이냐, 이런 것들도 잡아주냐, 안 잡아주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true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원 바이 원으로 가는 게 좋죠. 다 지우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해서 obj라고 쳐볼게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objs라고 해가지고. 출력을 하고요. 자, 다시. 다시 하고, 플레이를, 하, 플레이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되네요. 아. 그러면은, 음, 음,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여기 장면에 있는 것들 선택 안 하더라도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모든 오브젝트가. 자, 그 다음에 그, 루프를 돌면 되겠죠? 그래서 5로 할까요? O, 오브젝트. objs라고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제가 5라고 찍어 볼게요. 라이노 2점대는 가로를 안해도 되는데 3점대 넘으면서 가로를 무조건 해줘야 돼서 저도 버릇삼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했죠? is 해가지고 rs 해가지고 얘가 이제 아 r 인가 그럴 거예요. 아크라고 한다면 그렇죠? 아크였을 경우에만 출력해라. 예, 하나 둘 다섯 개가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온 것 같아요. 얘는 아크 아닌 것 같고. 네, 커브죠. 라인이고. 얘는 아크 같고. 아크는 Degree2의 어떤 커브죠. 이것도. 이거는 이제 폴리곤인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크의 어떤 레디우스 값을 정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더 편해요, 이게. 여기서 제가 음 아크라고 쳐볼게, 요 아크. 아크가 나와있는 모든을다 찾는 거야. 음, 아크 아크 아크 어 여기 있다. a d 아크 있고요. 뭐세개의 포인트로 아크를 더할 수 있고요. 넘어갈게요. 쭉쭉쭉 넘어가서 방금 이제 아크도 나왔고요. 음,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레디우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레디우스 어, 여기 아크 레디우스라고 있죠. 아크 레디우스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얘가 나오죠. 그래서 어, 아크 레디우스로 어, 해서 아이디를 넣어주면 레디우스가 아, 아, 나오는구나. 이거 갖고 가면 되죠. 컨트롤 C 눌러가지고 c 컨트롤 v 를 안에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딩 대신에 5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r d 디우스를 함께 출력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 눌러보니까 얘는 6 5고요 11.5 이런 식으로 19.4 이렇게 이렇게 이제 r 값이 나오죠. 자 그럼 얘를 어 포인트를 하나 추가해주고 거기에다가 p 어 n d 시키면 되겠죠. 자 그전에 그전에 다시 여기 도큐멘트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뭘 칠거냐면 Ctrl F 눌러서 d i 이라고 쳐봐요. 디멘전. 디멘전 있죠? 그래서 어뭐 Add d i m e 이라고 있을 거예요. a 드 앵글드 g l e d d 이라고 제가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음, 디멘전 중에서 약간 이렇게 앵글드 된거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느낌상에 안 해봤어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가, 관심 있으면 한번 해 보시고요. 일단, 저는 그러면은, 여기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찾아볼게요. rs.친 다음에, add 해가지고, 어, 텍스트 같은 거? 어, 있다. 예, 텍스트 있죠? 클릭을 하시고, 가로 열고, 그다음 텍스트 집어넣은 거니까, radius라고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라미터로 지금 플레인이 들어갔죠. 포인트나 플레인. 그러면은, 우린 이제 포인트가 하나 필요한 거죠. p 해주고, 가로 닫아볼게요. 제가. 어, 지금 이렇게 해주고, 이제 p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p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어, RS 한 다음에 Add Point라고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End Point, m i d Point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토큐먼트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제가 그냥 어, Center Point라고 해볼게요. Center Point. 왜냐하면 센터는 항상 어, 여기, 여기 딱 보이니까 있죠. 아크의 센터, 서클의 센터 항상 센터는 아크나 서클 같은 값이니까 얘를 클릭을 해보면 은 어, 여기 있죠. 아크 센터 포인트라고 있죠. 이를 얘를, 얘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서요. 얘만 갖다 놓는거지 이렇게 있죠? P 들어왔고요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해제 시켜주고 플레이 시키게 되면 음... 자 다시요 제가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지금 이제 에러가 떴는데 그쵸 얘가 아이디가 아니라 O가 들어와야죠 오브젝트가 다시요 플레이 시켜보고요 어, 됐죠 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센터 포인트에다가 그니까 러 그 오브젝트를 갖고 왔고 모든 오브젝트,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했고 선택된 오브젝트를 한 번씩 루프를 돌면서 얘가 아크일 경우에는 그 레디우스 값을 받아오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 똑같은 아크에다가 아크 센터 포인트라는 걸로 포인트도 하나 받아오고 왜냐면하뭐 포인트가 있어야 거기다가 이제 포지션이 있어야 글을 쓸거 아니야. 그래서 a 드 포인트라는 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한번 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도 한번 해보죠. RS에서 Add Point라고 하고 여기 P도 같이 한번 집어넣어보죠. 줘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제가 Und 눌러볼게요. Ctrl Z. Ctrl Z 누르면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실행시켜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지금 센터를 중심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이 아크에 있을 경우에는 다 저걸 넣어준 거예요. 얘도 아크로 분류가 되나? 아 여기구나. 얘의 얘, 얘그 중심점은 여기니까. 그러면 중심점 하지 말고 엔드 포인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중심점 말고 엔드 포인트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다시 도큐멘트 들어가서 컨트롤 F에서 엔드라고 쳐볼게요, 제가. 음, 엔드라고 쭉 엔터를 쳐보면은, 다시 또 아크라고 쳐볼게요, 아크. 아크 센터는 아까 했고요. 어 여기 아크 미들 포인트 있게, 아크 미들로 한번 가보죠. 아크 미들. 자, 이걸로 해서, 어, 이걸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Z 눌러서 없애주고요. 플레이 시키게 되면은, 네, 이게 좀더 보기 이쁘죠. 미들 포인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는 얘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엔지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리즘을 짰는데, 정말 간단하게 의식의 흐름대로,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에 루프를 돌면서, 얘가 아크일 경우에만 열를 실행을 해라. 근데 아크일 경우에는 우리가 아크니까 아크는 걸 아니까 레디우스 텍스트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의 포지션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이두 개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에드 텍스트에서 레디우스를 찍을 거고요. 어 모디 중심으로, 미드 포인트 중심으로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큐멘트에다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 뭐랄까요. 포인트도 얘도 도큐멘터에다 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라이노 어, 파이썬에서는 가능하고요. 얘를 한번 저기다 한번 해보죠. 라이노 그그라스워퍼 파이썬에다가 동일하죠. 그냥 카피를 다 하는 거예요. 카피를 다 해서 다 닫아주고요. 그라스워퍼 제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클릭해서 파이썬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안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죠. 뭐. 저도 뭐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Ctrl A, Ctrl V로 다 덮어쉬었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뭐 당연히 에러가 뜨겠죠. 객래 오브젝트 리스트 셀렉션에 또 문제가 생기죠. 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들 일단은 이렇게 잡고 어 커멘터시켜 주고 제가 OBJ만 OBJ만 한번 플레이시켜 보죠. 예, 여전히 이 부분 한마, 한마디로 갖고 오는 도큐멘트가 컨텍스트가 달라지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인 거예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 제가, 오비젠는 X로 하죠. 이렇게. 오비는 X로 갖고 오고, 테스트. 문제 없이 떴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자, 또 뭐가 문제 있는지 보죠. 이 트레이션이, 아, 문제가 생니다 자, X를 제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리스트로 바꿔볼게요. 자, 문제 없어졌죠? 오케이,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Z로 다지워줬고요 얘를 다 잡아.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도 받아야 돼요. 지오메트리 제 상위 개념이니까, 멀티플 받고, 이거 가져왔어요. 지오메트리, 맞죠? 지오메트리는 이렇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X로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자, 에러가 떴네요. 더블 클릭해서, 슬래시, 슬래시, 패널 창 하나 열고요. 어... 이렇게, 예, 뭐가 막 뜨죠? 오케이. 야,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이제 그 라이노 도큐멘트에 대한 문제야. 액티브 독, 이것 라이노, 라이노 독의 액티브 독은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라이노 스크립트의 독을 이걸로 지금 업데이트 바꿔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라스퍼 파이썬 같은 신텍스를 좀 해보죠 자, 일단 얘두 개를 지워볼게요 제가 코멘트 아웃 해보고 플레이 시키면 은 에러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지금 다 도큐멘트에 해당되는 애들이거든 네. 그러면 은 어, 여기서 제가 밖에서 제가 포인트라고 제가 해볼게요 포인트 아, P.T.S.라고 하고 만들고요. 그다음에 Radius 리스트고 할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p 그 리스트로 하죠. 네.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어떤 그 실제 데이터를 만들어 놓친다면 여기서 Append 시켜, 어, a d 가 아니라 Append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P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Radius도 마찬가지로 들어왔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 에 여기서 A는 요 들어오고요, B는 아어 요거 들어오고요. 그래서 어 B 한 다음에 플레이시키게 되면 이제 문제없이 뜨죠. 오케이해서 닫아줄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떼내는 거. 야 얘는 레디우스고, 어 얘는 그 포지션이네요. 근데 얘가 왜 아이템이 나오죠? 더블 클릭해서 그렇 얘가 들어와야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리스트가 뜨겠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여러분들 어, 디스플레이 가보게 되면 텍스트가 있어요 태그 얘를 갖다 놓고 어, 태그는 얘구요 로케이션은 얘구요 하는 요렇게 들어가겠죠 이런식으로 네,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게 이제 그라스오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그라스오에서 텍스트를 찍는 방법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라이노, 이 라이노 파이썬에 대한 컨텍스트에서 직접적으로 포인트를 더하고 텍스트를 더하는 거죠. 어디다가 이 도큐멘트 자체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API들이 이제 충돌이 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좀 파이썬, 그러니까 그라소포 환경에서 파이썬 쓰는 게좀더 편해요.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좀 편하니까 그쪽으로 저도 지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